원래 요쿠션은 머리가 약간 앞장군데 장수는 앞에 머리가 이마가 평편해서 머리를 꼭 묶어야 합니다. 장수는 너무 못생겨 보인다. 자꾸 손님 고개를 밑으로 내리시면 제가 힘들어요. 장수 멋있는데? 멋있다고. 장수 멋있어. 완전 잘생겼어. 손님 고개를 좀 들어주세요. 손님 고개를 숙이지 마시고요. 스타일이 마음에 드세요? 스타일이 마음에 드십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쪽으로 오세요. 고개좀 숙이시고요. 너무 숙이시면 안 되고요. 고개 살짝만 들어주세요. 살짝만. 예예. 예. 고개 살짝만 들어주세요. 손님 고개를 자꾸만 밑으로 내리지 마시고요. 손님. 장수씨. 더워? 장수 더워? 아이 멋있네 장수 아유 멋있어 누가 이렇게 멋있게 해줬어 장수씨 더워? 알았어 수고 많으셨습니다